나무와 그 다음에 레드 컬러 캠핑 의자 포인트까지 있으니까 뭔가 글램핑장 온것 음, 같은 그런 느낌 음, 있죠. 그... 밖에 나가면 숲풀 있을 것 같고. 캠핑하는 기분이 날것 같아요. 와! 와! 와, 와! 아, 좋겠다! 도움이 너무 좋다. 아삭아삭하게 고기랑 같이 싸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고기, 고기. 맛있다. 근데 양이 크다 딱봐도 그냥 칼칼하겠는데요? 아... 캠핑할 때 진짜 잘 어울리겠다 아, 이런 건 아는 맛이죠 우와, 무 마라탕이 뭐야? 이 마라탕이 뭐야? 탄수화로 올라간 마라탕을 처음 봤어요 무슨 맛일까 궁금하네요? <놀람>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진짜 이거 여기 밤에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약간 멀리 야외못 나갈 때 그냥 기분 내로 여기 오기 맞아, 딱 좋은 맞아. 것 같아. 다 잘라져 있어? 응, 음, 끝에만 살짝 달려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야. 야 이거 완전 뼈에 딱 붙어있네 고기가 어, 멍다 멍다 멍다 요. 60분 스타트! 오. 오. 음. 음. 음. 부드러워 오. 완전 뼈에 딱 붙어있네 아니 원래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잘 떨어지나 봐요 어, 음. 음. 아, 음, 음, 음, 아, 아. 음, 음, 아 미봐요. 기대가 아, 진소 맛있다. 괜찮네. 아, 수다양이 일단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얼마나 드실까? 제일 궁금하다. 응. 너무 맛네. 불맛도 음, 그좀 나지 않아? 불맛도 그 나고 뼈에서 분리가 딱 되는데 원래 그냥 분리가 되면 음. 맛이 없다. 음. 원래 살이랑 뼈랑 좀 붙어있어가지고 음, 음, 어, 뜯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 음. 딱 좋아. 맞아, 맞아. 부드러우면서 맞아, 맞아. 뜯는 맛까지. 음, 난 진짜로 부패 가서 평은 많이 안 먹거든. 음, 진짜 맛있다막 퍽퍽하잖아. 그래. 근데 퍽퍽한 게 하나도 없어. 있고. 약간 <웃음> 분위기는 음. 캠핑인데 음식 나온 거는. 되게 고급 레스토랑같은 음, 맞아 맞아 레스토랑 맞아. 엄청 더 맛있는 거. 플레이팅 비주얼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응. 많았다. 어! 오! 나왔어, 나왔어,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여기다 위다 끓이나 봐. 그렇지? 와! 와! 비주얼 오, 진짜 올라가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진짜 찢었다 와. 찰스는 지금 먹어도 돼요? 지금 어, 먹어봐도 돼요? 살짝 담가가지고 조금... 지금 먹어도 되나요? 아, 아, 자, 자, 먼저 갑림아 깨우신 <웃음> 난 살짝 더 담글래 이 <웃음> <웃음> 담궈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음. 오 있어. 와 음, 음. 맛있어? 음. 와, 근데 아, 저 차슈가 좋니까 아, 백큐 아, 아 고기가 들어간 마, 아, 뭐. 마라탕은 처음 보는데. 오, 어, 담백해 아, 보인다. 차슈가.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야, 이거 마라탕 괜찮 음. 음. 음. 난 마라탕 국짜 좋아하는 맛있다. 아, 맛있어. 국물 먼저 마셔 보자. 마라탕은 국물이긴 하지. 아. 아또 와. 또, 또, 또, 또, 또, 또. 진짜 꿀조합이다, 이거 두개 항내려 가지. 어제 술 마실 걸. 아, <웃음> 진짜 내려가. 너무 맛있어. 와. 야 이거 마라탕 괜찮은데? 음. 난 진짜. 그림인데 진짜. 아, 너무 예쁘다. 내가 말했잖아. 색깔이, 색깔이... 아, 너무 예쁘잖아. 육수 한번 먹어. 와 진짜. 더 시원할 것 같아. 야. <웃음> 세상에. 진짜 세상에나 다내부터 아... 먹을게. 세상에. 오! 오! 오! 아니! 와. 야, 이건 진짜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막 줍시다. 와! 아니, 와! 어, 짝 달다. 그래? 어, 달근해? 어. 단맛이 도네. 어, 김치 라인는 말아야지. 어, 말았어. 아, 말았어. 맛있네. 김치 말이. 는 말아서 김치 말이 국수는 절해야지. 어, 입에 먹어야지. 아! 우, 우, 야! 이거는 설탕의 단맛이 아닌데? 김치 자체가 달아. 아, 그런 건가? 응. 그치? 설탕 뿌려서 단맛이 아니야, 이게. 수쳤은 언제나 술국처럼 먹어. 맞아요. 는 해장 하듯이으 먹어. 씹으면서 빨아요 아아 아, 아. 응, 내려가 <웃음> 지금까지 먹게그짜붕 응. 응, 내려가 소화제 아니야 이거? 음아 진짜 소화제 같다 응. 이거는 여기 와서 꼭 먹어야 된다 음, 무조건 그냥, 그냥 이것만 먹으러 와도 응. 뭘 먹으러 와도 이걸 꼭 마무리로 어, 하고 가야 돼 무조건 이건 무조건 추천이다 지저트 지저트 음 나달려 볼까요? 다시? 샐러드 먹고 싶다면요. 샐러드 많이 먹어. 왜 이렇게 좋지. 비주얼이. 와, 뭐야? 와, 우 너무 이쁘다. 그래 먹어 보는 보자, 일단. 오, 오! 몇 개야? 몇 개야? 와! 응. 브라보! 차가운 건가? 이거 야 봐. 거기 진짜 들어. 진짜? 뭔가 말에 있던 약간 고고기랑 비슷한데? 고고기야, 고기 차슈, 차슈 생긴 것도 같네 차슈 내가 다먹 음. 고기가 부드럽다 뭔가 젤리미 느낌이랄까? 진짜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통삼겹 <웃음> 바베큐 매운 찜이에요. 아, 예. 매운 찜. 어, 얘는 예.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음, 냄새 너무 좋다. 먹자, 먹자. 이야. 잘 먹겠습니다. 오지마 <웃음> 가게. 와, 먹었어. 아, 민석 선수하고 먹는다. 민석 선수가 네. 먹었어요. 어, 60분 아, 스타트. 어, 아, 자. 이따라 갑니다. 웍갱이 시작했고요. 아, 궁금해. 어, 아, 뜨거워. 되게 뜨거워. 음? 맛있어? 뜨와 와. 진짜, 진짜 맛있어. 어머 어머 어 그, 지금! 어왔어어왔들 <웃음> 아, 지금 말린 표모로 어. 뜯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벽돌 삼겹살이야. 이 벽돌을! 벽돌을 해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잘 구워진 벽돌. 어, 어. 이렇게 들어서 먹을 줄이야. 나도 그렇게 먹어봐야겠다. 응. 낭만 있네. 응, 너무 맛 네, 먹어보고 싶어. 되게 잘랐다. 근데 잘라야 될줄 알고 뭔가 좀 긴장했었거든요? 음 찌길 줄 알고? 근데 하나도 안 찌긴데? 이빨로 그냥 바로 잘려지는데? 응. 와, 이 팁이 와..맞네 육팁 진짜 진짜 맛있어 아 그리고 일단 양념이 되게 맛있어 야 솜스 안 매울 줄 알았는데 좀어 약간 매콤해 <웃음> 아 좋다 와와 <웃음> 진짜 대박이다 아! 야! 아, 김치전길 나왔습니다. 아, 진짜, 진짜 아, 돼지고에 김치찌개에도 고기 엄청 큰게들어 아, 등갈비 막큰게들어아 와. 와, 야들야들한 거 봐, 아. 야. 진짜 시원하겠다. 아. 국물이 진짜 진하겠다. 이게 강원도 평창김치입니다. 어, 평창에서 왔어요? <웃음> 음. 여기 찐이다 김치 봐봐 <웃음> 와 밑급까지 저렇게 해놓는 거는 와 찐이다 어, 어떻게 사분의 일 쪽을 넣는 거야 와나 아, 이런 집 처음 본것 아, 같은데 어 아, 어떻게 저거 그냥 아, 하나 딱 찢어갖고 돌돌 말아 먹고 싶다 아, 저거 김치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먹으면 네, 딱 내려가겠지 아니 진짜 캠핑장에서 먹는 느낌이 든다. 저 김치 진짜 맛있겠다. 전골에 들어가 있는 거 김치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김치 시원 깔끔해. 아, 끝내주시죠? 칼칼한데 이게, 진짜 시원하다. 예, 네, 이게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의 힘입니다. 아, 아 네. 근데 칼칼한데 시원한데 깔끔해. 콩나물 <웃음> 전주로 나가면 못 먹잖아, 김치찌개. 나중에 전주로 나가면 계속 생각날거 같아 지금 반 마리가 드시고, 먹고 있을게요. 있는 건 전달비가 아니라, 우와. 어, 호마호쿠. 호마호쿠, 이렇게 돼. 오. 오. 간 뜨거워요? 응, 음. 나 고기가 와. 진짜 부드러워. 여기다 고기 다 싸가지고 와 볶음밥이야 <웃음> 볶음밥이야 진짜 볶음밥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근데 진짜 저 볶음밥이 너무 <웃음> 반칙이지 아. 아까 그 양념에 지금 볶음밥 물러온 그 생각, 거잖아요 아, 아 세상에 <웃음> 단, 가운데 노른자 터트렸어 볶음밥 네. 나와서 지금 말리가 노른자를 톡 터트렸습니다 아 저거 너무 맛있겠다 진짜 우린 자 예술이다 진짜 잘 먹고 살까? 응기 잘자리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너무 네. 먹고 싶어요 진짜 그렇죠? 아아주종막 나왔네요 어, 아우 대박 오늘 밤만이 아, 와떨어 아, 어, 어, 저거 저거 아. 먹었던 거예요? 한 발리가 떨었을 때 뜨거운, 뜨거운, 뜨거운 거예요. 거예요. <웃음> 뜨거운 거. 마술, 마술 으로를 치는 게 뜨거워서 <웃음> 다와 볶음밥 진짜 맛있다. 진짜어 진짜 아, 고소한 냄새. 아, 고소한 냄새. <웃음> 그거만 장난 아니지. 음. 진짜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콩나물. 콩나물. 고 <목소리법>